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래 가지고 전이랑 골뱅이 무침 전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아, 지금 밖에 비가 안와 가지고 아 지금 좀 아쉽습니다 간장계란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치 여기에는 간장이랑 양파 해가지고 오늘 마실 거는 처음으로 제가 요거 준비했어요 제가 술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따르면 또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살짝만 따를게요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웃음> 한입 하세요 여러분 아, 오, 죽여요 죽여요 일단 이 골뱅이 소면을 먼저 먹어야겠죠 여러분 백선생님 레시피로다가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미리 양념장을 한 10시간 정도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요거는 직접 제가 시켰어요. 봐봐봐봐 여러분. 음, 맛있어요. 되게 새콤달콤하고, 그 양념이 저는 되게 짠줄 알았거든요 처음 먹었을 때막 야채랑 어울러지니까 하나도 안 짜요 그냥 다 비벼 놓고 먹으면 어떠실라나 어 당연하죠 비벼 먹고 먹어야죠 그러면 잘 비볐어요 돈으로 비벼진 이 <웃음> 그 국수 음 맛있어 자본주의 골뱅이소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막사 한입 먹고 전 한입? 오케이 어. 어. 벌써 얼굴 빨개졌다 그죠? 아 어떡해 봐봐요 맛있겠죠? 음! 진짜 맛있어요 생깁잼 어나 이제 그만 마셔야겠는데? 이거 좀.. 벌써 그거 하는데? 얼굴 빨개졌다 아빠. 모르지 그쵸 여러분? 모르지 여기에 여 있었거든요 여기? 많이 나왔어요 어 죄송해요 <웃음> 나도 모르게 나왔어 이 간장 계란밥이 진짜 맛있다 깻잎전 먹어볼게요 아, 트름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트름 해달래 <웃음> 변태야 변태들 트름 해달래 이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진짜 항상 저막 댓글 남겨주시고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다 다 알죠 저는 응 음. 이렇게 음. 맛있어요 아맛있오 음. <웃음> 마지막으로 막사 마무리 할게요 아이고 <웃음> 어우, 시원하다 트램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 오늘 진짜 막 후원 막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